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에서 2월 22일까지의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가 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똑같죠 위클리 차트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현재 다운 트렌드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그 다음에 0.70800 레벨에서 지금 저희가 저번주에 거부반응이 확실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데일리 차트인데요 제가 저번주에 설명해드린 것이 이제 이 가격이 어, 내려올 때 0.70800 이 서포트 레벨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오고, 어, 이제 0.70800을 레이지 센스로 찾게 된다면은 0.6750. 6750으로 바꿔드릴게요. 0.6750을 이제 다음 서포트로 찾을 확률이 확실히, 어, 정말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0.70800을 이제 뚫었지만, 제대로 뚫지 못하였죠? 다, 다시 안으로 들어온 상태. 그래서 이제 서포트를 다시 한번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0.7200까지 한번 저희가 매수셀업을 한번더 다음 주에 또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은 0.7200 혹은 채널 레지센스, 어 까지 저희가, 어, 이제 매수셀업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 후에는 또 다시 한번 다운 트렌드 따라서 이제 셀셋업을한번또 다시 매도셀업을 한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호주달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위클리 채널을 위클리 다운 트렌드 채널을 이제 따라가면은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인데, 지금 파운드 호주가 지금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은, 자, 좀 지우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850, 자, 세 가지가 있어요. 1.850, 1.835, 그 다음에 1.820. 자, 이세 가지를 지금 보시면은, 다 레지센스 레벨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1.85 정확히, 그죠그 다음에 1.835, 그 다음에 1.82.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얼핏 뭐,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얼핏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 어, 지금, 이제 위클리 차트에서 보는 트렌드 라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이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아직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위클리 베어 시캔들이 트렌드 라인 밑에서 이제 치지 어,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데일리 차트에서 보면은 어, 좀 중간에 지금 가격이 껴 있죠. 그래서 어, 어느한 방향으로 가격이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 어, 매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82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어, 매도 같은 경우는 1.80 밑에서. 1.80 밑에서. 그래서 1.82랑 그 다음에 1.80. 이 두, 이2 0 0핍 사이에서는 지금 파운드 오즈가 상당히 이제 왔다 갔다 많이 지금, 어, 레, 인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레지싱스하고 서포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많이 지금 좀 복잡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특히나 이제 파운드 오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이제 크게 크게 보이는 페어이기 때문에 엔트리를 상당히 잘 가져가셔야 하, 어, 합니다. 자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매수는 1.8이 위에서, 매도는 1.80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자, 위클리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숏구간,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세업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실한 레지센스는 여기 1.1365, 어, 1365. 1365. 1365에서 1360, 아, 1350. 이 150핍 구간이, 어, 이제 레지센스, 강력한 레지센스 구간, 구간이기 때문에, 골드는 이 150핍 구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세업을좀 찾는 걸로, 어, 이제 비중을 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데일리 트렌드 라인이 여기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습인데, 어, 이런 식으로 또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은, 어, 서포터 찾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또 매수, 저번주에 또 아주 좋은 이제, 매수 세럼을 찾았죠 또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또 서포트죠 세 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찾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어제저또 보시면은 다음주 이제 이번에 마켓 열릴 때는 한 1324에서 1326 사이에서 지금 약간의 이제 반동이 이런식으로 나올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이뭐 1326쯤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가 이제 반대로 당하시지 마시고, 매수 같은 경우는 1326 위에서, 아시겠죠? 매도 같은 경우는 단타는 1 3 2위 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장타로 매수를 볼 때는 1360에서, 어, 매, 아, 저, 예, 매, 단타, 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장타로 매도를 볼 때는 1350에서 1360 사이에 어 이제 가격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장타로 매도를 보는 게 맞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1325 구간에서 이제 단타로 숏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업트렌드가 유지되고 가 있는 상황이고요 1360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비중으로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주 호주달러, 파운드 호주달러, 그리고 골드 세 가지 한번 차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메, 어, 멤버십, 이제, 조인을 하, 어, 시면은 유로달러, 유로엔, 이제, 요번 주세업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뭐, 매수라든지, 유로엔 매수 세업이더라든지 어, 뭐 달러엔 숏셋업,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힌트 조금 지금 벌써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 주 벌써 준비를 해둔 상태죠. 달러엔 숏셋업, 뭐, 파운드엔, 저두 가지 시나리오 만들어 놓은 것들, 뭐, 파운드달러.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아주 좋았던 거 키위달러, 보이시죠? 서포트 찾고, 이번, 이거 다 공유해드렸습니다. 저희 멤버, 어, 멤버존에서. 자, 그 다음에, 호주엔, 기가 막혔죠? 호주엔.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키위엔도, 그 다음에, 키네젠엔도.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모두가 캐치를 했습니다. 이거이거 대박 났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를 해서, 3루스가 상당히 짧았고, 타겟이 여기. 리스크가 1대10, 에 1대10. 1 걸고 10을 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야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는 겁니다. 스탑을 뭐 8번 맞아도 이런 거한번 성공만, 하, 어, 성공만 하면은 그래도 수익, 오버롤을 봤을 때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셀업을만 어, 이런 업으로만 거래를 하시게 되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상당히 좋은 어, 이제 성과를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평화 한번봐봤고요 어, 이번 주도, 새로운 한 주도 어, 아주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